여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여자다 라고 그래 뜨지 않는 배우거나 이름은 알려졌지만 누구지? 약간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이 남자랑 이게 밥을 먹거나 썸을 탔잖아 나를 좋아하나? 그럼 내가 이 정도에서 좀 해볼까? 패스를 못 찾은 사람 같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결혼을 불만안한거요 배우자였던 이 남자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도 않고 좋으신 번호로 들어와 있지도 않아 나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결혼할 거다 누구랑 사는 건 어렵잖아, 근데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 신내림 백마장군 지현신단 주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사주? 네 이분은 좀 난해하다 어떤 게요? 성격도 난해하고 예민성도 난해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종잡을 수가 없는 여자다 라고 그래 여자 맞죠? 네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뭔가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난해하다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은 스스로가 호불호가 세다 만약에 늙으신 부모가 있다 치자 아프지만 활동을 하는데 이 부모를 모신다는 핑계 삼아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12시간 내내 이 밥을 먹이려고 는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유가 과장됐다 그래서 이분은 왔다 갔다 하느라 홍기도 놓치고 왔다 갔다 하느라 금전도 놓치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결혼을 그러면 안한거예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핑계가 많잖아 이유가 많거든 뭔가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건 가장 생활을 했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애매하게 뭔가 이유를 대고 살았다 이렇게 봐요 이유를 대고 남자를 안 만난 건가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었던 거지 이유가 작은데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뭔가 근데 약간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이 남자랑 이게 밥을 먹거나 썸을 탔잖아 나를 좋아하나? 나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이 정도에서 좀 해볼까? 팩트를 아, 아, 못 찾은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사랑은 했던 것 같아. 사인이 안 맞은 거야. 타이밍 싸움인데, 그게 좀안 맞았다라고 보고. 본인 일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뭔가 잘 활동을 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뜨지 않는 매우거나, 뜨지 않는 개그이거나, 뜨지 않는. <웃음> 운이 조금 부족한. 이름은 알려졌지만, 누구지? 어, 너 있었어? 어, 재밌다. 아, 그때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군지 들면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안문숙씨 알아 알아 안문숙 알지 알지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음. 나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결혼할 거다 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음. 뭐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네네. 누구랑 사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지속성이 좀안 좋아요 배우자의 어떤 이 남자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도 않고 좋으신 분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아 음. 있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한다고 해도 빨리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을 잘 몰라. 참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슬프네요, 진짜. 슬픈데, 그래도 지인복은 좀 있어요. 그냥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박쥐가 아니거든. 나만의 어떤 인간관계가 좋아요. 근데 내 남자의 기운에서는 많이 약해. 그리고 결혼이안 맞아 자꾸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도 뭔가 좀 그런 운이 좀 없는 거예요? 결혼 못 하는 사주가 있어 누가 와도 붙지 않아 근데 어. 상대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 어. 내가 사람 물을 줄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이 한 번에 상처를 갖고 들어왔을 연결고리가 돼 어. 왜냐면 참을 줄 알거든 어설픔을 이해하거든 근데 이분은 마음이 순수한 게 있고 또 난해하고 뭔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뭘못찝는 거야 그냥 어. 평생 짜장 짬뽕에서 고민하는 거야 조심해야 될점 없을까요? 노후를 조금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능력치를 높이면 약간 금전으로 부족한 남자를 드리면 되거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이분은 약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내가 괜찮은 남자를 찾았던 것 같아 나의 부족함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형 꼬리가 안 됐다고 보는데 약간 부족한 응?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드리면 총각도 만날 수 있어요 남해에는 못 키워요 그래서 아이가 있었던 남자를 만나긴 어려워요 남해에는 절대 못 키우거든요 그 댓글에 이안이 닮았다는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안이가 볼까 두려워요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 진우들끼리 어. 싸워, 뭐가 이안이냐, 이안이냐 막 이러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칭 아닙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